자 갑시다 어 유형일이죠 네. 오늘 어, 첫 글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한글이 숫자보다 작아요 아 오늘 좀 꼬로만 날일 것 같은데 자 유형일 번자 유형일 번에 어, 다 알려주는 정보가 있잖아요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How long? X7 m i n 너무 7 m 습니다 s 7 minus 7 p 1. How long? How long? How long? How long? How long? How long? How long? How long? How l o 더니 h 분의 l 꼴이잖아 네. 나는 l o 을 무조건 뭐부터 하라 그 o w 대입부터 하라 그랬어.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 첫 번째 정보 n g 이 얼마다? 그 얘는, 촥,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2분의 F'1이 프 네. 3이란 네. 얘기니까. F 1은 네. 네. F'1은 프라 6이고, F1은 2. 정답 얼마? 아. 3. 너무나 친절하네. 답. 문제에 답이 있어. 3이란. <웃음> 그래서 옛날부터 아주 중요한 말. 문제 속에 답이니까. 농담 아니야, 진짜난 그걸 믿고 수능을 봤었거든. 그래서 안 풀리는 문제는 다시 갔다가 딴 생각 막 하고서 딴 생각이 막 이따 밥 먹을까 뭐 이런 게 아니라 미분 쪽에 어려운 문제면 다른 쪽 문제를 막 풀다가 다시 이걸 딱 보면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보면 답이 걸려요. 그렇게 푼것도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문제를 많이 안 풀려고 하는 게 어제 나 이거 너가 질문하고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아서 해법 찾지 않았어? 69페이지 이번 그거? 그런요 <웃음> 어제는 머리가 잘 돌더라고 문제 거의 안 풀었거든 응. 어제 너희가 질문하는 수준들이 머리를 쓰는 문제들이 별로 없었어 <웃음> 머리를 잘안 사용해야 머리가 깨끗해야 잘 도는 것 같아 자. <웃음> fx는 a x는 f G. 이건 가지 맙시다 뭐 아버인지위분인지 여기서부터 따지지 맙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 4fx f, f' x 제곱 플러스 x 제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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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X제곱이 아니라 4 A. 플러스 4B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너무나 당연히 한 등식이잖아요. 항상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X제곱의 계수인 4A와 이쪽에 4A제곱 플러스 네. 1이 같아야 하며 4B는 무엇과 같아야 돼? 4. 4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위에 거 넘어가고 인수분해 바로 결과 A 얼마 나와? 2. 2분의 1 아닙니까? 2-1의 제곱 안 나와요? 아, 그렇잖아요. 2a-1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b는 얼마? 1. 1. 정리가 됐죠. 그래서 f2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니가 구하세요. 유산. <웃음> 이런 문제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될것 같아. 뒤에 못이 박혀서 아니면 아우, 진미나, 아우 진미나라도 아우 진미나 생각이 나야 될것 같아 여기 지분에 아우 지저워뭐 이런거 <웃음> 이거 뭘 얘기해? 그냥 보자마자 나오는 거잖아 얼마야? 2 2. 2. 2 1 미분하고 1 집어넣을 거니까 미분하고 1 넣는다는 건 미분하고 나서의 모든 개수들의 합이지 그럼 여기 4, 2 나오고 8이니까 10일 거고 얼마? 20, 20. 잠깐 간략하게 한번 써보자고요. 이거. f1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모든 개수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가끔 있잖아. fx를 a n x n 제곱 p l u a n-1 x n-1 제곱 이런 표현들이 가끔 있잖아요. A1X 플러스 A0 1을 집어넣으면 A0부터 AN까지의 합이겠죠? 괜찮니?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상황이던 간에 F1은 모든 개수들의 합이야 뭘 포함한? 상수함 항 포함한 상수함을 너 졸면 이번에 졸면 여행까지 갔다 오셨으니까 홍천 보내버린다 오케이? 꾸벅꾸벅 존들어, 좀 전에. 항수항을, 상수항을 포함한 거란 말이야. 이게 어떤 구조든 간에. f 0 아, 어, 의미하는 건 뭐야? 어, 상수항이야. 그럼 F'1은 프라 f F'X라는 것에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야겠지. 오케이? 네. 어떤 함수의 X자리에다, 다항함수에, 다항함수에, 어느 함수에 국한된 거야? 어, 다항함수에, x 대신 1을 대입했다는 건그 함수식의 전개가 딱 됐을 때 모든 개수의 총합이고 0을 집어넣었을 때는 상수항이 무조건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fx가 전개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건데 문제를 좀 바꿔볼게. 야 fx가 an x-1의 n제곱 an-1 가로열고 x-1의 n-1제곱 쭉쭉쭉 a1의 x-1 플러스 a 0 여기서 a0부터 am까지의 합을 구하라.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아니면 바꿔볼게. 모든 개수의 합은 얼마일까? 모든 개수의 합은 반드시 뭘 집어넣으면 계산이 된다. 1을 집어넣으면 끝난다. 그냥 a 제거야 오케이? 음. 이 녀석의 상수항은 0을 집어넣을 거니까 a n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이해돼? 이거 전개 전이야. 그니까 전개가 됐든 안 됐든 모든 개수의 합은 x에 뭘 집어넣으면 된다? 1. 네. 모든 개수의 합이 아니라 상수항은 0을 집어넣으면 된다. 근데이 문제에서 해석을 하자는 거야.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aN은 이게 모든 개수들의 합인가요? 아니죠. 이건 모든 개수들의 합이 아니야. 이거 전개하면 바뀔 거 아니야. 다른 것들이 더해지면서. 네. 이해 돼? 그럼 이걸 구하려면 뭘 집어넣어야 돼? 이 녀석이 뭐가 되는? 1. 1이 되는 값을 넣어야지, 이거는. 차이 느껴져? 전개가 됐을 때딱 n제곱의 모든 항 앞에 붙어있는 게 n제곱의 항들을 쫙 묶어서 정리를 한게 n제곱의 개수고 근데 여기는 n제곱의 개수는 이거겠지만 n-1제곱의 개수는 얘도 있고 여기서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둘이 계산될 거라고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요런 표현인지 어떤 표현인지 구분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의미 없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냥 깔짝깔짝하게 이건 뭐냐면 생각해보면 도함수의 모든 개수의 합이잖아. 그러면 미분하고 1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미분하면서 개수들만 생각하면 끝나는 거지. 어차피 2 나올 거고 8 나올 거니까 10 그래서 곱하면 20 이런 식으로 머리를 써달라고 기계적이 아니라 오케이? 숫자하고 노는 거. 이런 게 수학적 사고력인 거다. 유사.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이것도 분필 아까운 문제네. 리미트 X가 1로 가. x 1분의 FX- 그냥 마이너스 5가 얼마? 2. 이때 뭘 구해? 뭐야? GX가 XFX일 때. 아우, 참. 이때 6월달에 낼 문제 없었나봐. G 프라임 1은 했더니 선생님 방금 얘기하셨는데 G 프라임 1은 Gx 도함수의 모든 계수의 합이에요. Gx가 나와 있니? 안 나와 있지. 이건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닌 거지. 그럼 나는 G 프라임 x를 구해보자고.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G 프라임 x는 fx x f 프라임 x. 그럼 G 프라임 1이라는 것은 f 1 플러스 F'1 f f f 결국은 얘에 대한 얘기네 네. 선생님 이거는 또 Fx의 모든 개수에 Fx 안 나와있다고 <웃음> 여기서 말해주는 게 뭐야 Fx가 F1은 5, 5. f 는 이런 9, 9. 정답 얼마? 14. 14 이런 문제지 이 정도 난이도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어려운 3점과 쉬운 4점이라는 품목입니다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것 같지 않아? <웃음> 점점 몸이 이렇게 펴지면서, 오씨. 어, 자 f(x)가 있는데 위에 있는 함수는 x 세제곱. 세제곱 맞아? 네. 네. 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b 밑에는 bx b 4. 플러스 4 x 자가 1. x 케가타일. 장난 좀 쳐봤는데 너뭔 너 장난인지 알지? 어 얘가 자꾸 플러스 플러스가 내가 더하기 바꿔야겠더니 BX 그냥 더하기 하길래 내가 플러스 장난쳐 얘가 뭐 하다고? 미분, 미분 가는 게아 이러면서 노는 거지 뭐 수학이 즐거울 순 없잖아요 수학 문제 풀면서 어우 즐거워라 어막 세상 아 너무 아름다워 이러면서 푸는 미친 놈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냥 공부하면서 그 분위기가 즐거우면 되는 거지 그래서 런닝메이트가 주기... <웃음> <웃음> 중요해, 런닝메이트가 자, 저번에 얘기한 적 있어요. 굳이 1을 위아래 집어넣을 거라면 연속이라고 문제를 냈을 거라고. 근데 변수가 지금 몇 개, 미지수가두 응, 개야. 예. 그렇다면 어차피 이을 집어넣는 거랑 미분해서 집어넣는 거랑 두 가지 액션을 다 하게 될 거야. 근데 나는 미분해서 집어넣는 걸 먼저 할 거야. 왜? 그러면 미지수가 하나 줄 수도 있거든. 안줄 수도 있고요. 미분하고 1집어넣게요 그러면 미분하고 1냥 집어넣는 거 개수만 보는 거였어. 음. A는 B지. 네. 그리고 1 집어넣으면 a,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B 플러스 4. 아이구야 1을 먼저 집어넣는 게더 편했네. A는 a 얼마? 3. 3. B는 얼마? 6. a 선생님 틀렸어요. 미안해요. U. 이런 거 갖고 12톤넣면6 <웃음> 와인은, 요번에 아, 설 연휴에 어디 가시는 분 없다고 했죠? 아, 저 가요. 저도 가요. 수요일날 설이 되십니까? 네. <웃음> 오는 길에, 중으로 이렇게. 차에서 해본 경험 있잖아. <웃음> <웃음> 수요일날. 수요일 간다고? 네. 수요일날 연휴가 끝인데. 근처에 있나요? 음. 편집자가 있으면 달아줄게. 정지하면 아닙니다. <웃음> <웃음> 그 언제 오는데? 목요일에요. 목요일 은 어차피 안오는 아, 어. 오케이 그럼 수요일 중으로 들어와. 가는, 가면서 들어본 적 있잖아. 아 괜찮아요. <웃음> 아, 내가 안 괜찮아요? 혹시 점심 먹고 가신다고 하지 않나요? 아니요. <웃음> 뒤늦게 너가 출발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뭘 타고 가요 눈썰매? 아, 재미없어요 시유가 몰아주는 차? 중립관이야? 아, 접선과 뭐한다? 수직 수직인. 어디 알아서 해, 씨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이브리인 네. 그럼 적선의 기울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2. 그렇지, 2라 얘기지. 너무 쉽잖아. 뭐야 이게? 이게 뭐를 의미해, 이게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바꿔보자. 야, fx가 있는데 아니, 이거 갑자기 화가나냐아 이걸 문제라고 내는 거야? f1이 얼마고? 1이잖아. f'1은 얼마인? 2. 허무나 세상에. 1-a 이너스 b a 플러스 b가 얼마? 예. 1. 3 마이너스 A는 얼마? 2. 2. A는? 예. 예. 1. B는? 예. 1. <웃음> <웃음> 이때 이좀 피곤하셨나봐요. 이제 <웃음> <문제> 내시는데 <웃음> <웃음> 어, 기좀 성이 있네. 여기 그림도 좋잖아요. 이게, 이게 13번과 14번이 3점, 4점의 경계 라인이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14번 문제랑 13번 문제에 둘 중에 하나의 그래프를 하나씩 넣어주는 게 보통 예의였어 예전에는 그 2014부터 2016년도 정도까지는 2015년 한, 3, 4, 한 2, 3년간은 13, 14번이 심지어 세트형으로 출제되는 데였어 그러니까 문제 하나 주고 그림 하나 주고 3점짜리 문제, 4점짜리 문제 이렇게 거죠 <웃음> 이해돼? 그니까 그때는 그것도 설명을 해줬어야 됐어 13번이 얘들아 13번 1 4번의 공통된 그림이야. 그런데 13번의 풀이가 14번에 영향을 안줄 거야. 그러니까 옛따로 풀고 옛따로 풀면 돼. 라고 설명을 해줬던데요. 그러니까그 페이지 13번 14번이 나오는 그 페이지는 항상 오른쪽 면에 있는데 1면 2면 3면, 3면 5면 쯤에 있는데 5페이지 쯤에서 요 문제들이 3점, 4점의 경계선이고 그래프가 들어가니까 애들이 거기서 3, 사점의 경계선이라는 느낌을 못 받아. 그래프가 들어오니까 힘들다라는 느낌으로 4점부터 경기, 이걸 경기를 받는 거거든. 여기 14번이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프 딱 처음 보이는 거지. 이 앞에 보이는 그래프는 대충 어느 정도? 그런 거 있잖아, 왜? 좌극한 거 하라, 우극한 거라 함수 값고라 그런 게 앞쪽에서 이렇게 떡하니, 나 그래프야 하고 그래프 이 정도예요 하다가 뒤에서 이건 뭐지? 내가 난뭘 하라는 건가? 뭐 이런 느낌. 결국은 fx가 뭐야? x x 플러스 1 plus x 스 x 마이너스 4에 대해 누가 y는 5x 플러스 k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 두, 두 점에서 두점 만난대. 두점 만나. 접선의 기울기가 5인 포지션이 아니잖아요. 둘을 갖다 놓고, 놓고 k가 어디를 지나가야 이 얘기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네. 그럼 얘가 넘어올 거야 네. 넘어온 그래프가 어차피 이렇게 생길 거야 네. 그럼 k가 여기를 지나거나 여기를 지나는 거둘 중에 하나 두, 두 개를 구하라는 얘기겠지 네. 근데 양수 k니까 이 위에 k를 말하겠네 그리고 어디를 지나는 거 극대를 지나는 거지 네. 어떤 함수에 5k가 넘어간거 5x가 넘어간거 이거 정개해 봅시다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x 네. 넘어왔으니까 네. 9x는 k, 이거죠. 네. 그럼 얘를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즉,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네. 1 네.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중요한 거지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얼마? 68, 유발이 자 이런 문제 너희가 좀 싫어 하더라고요 fx 가 언제 감소하냐 근데 이거 그려보면 되잖아 fx 가 3분의 1x 9x 그럼 얘 언제 감소하는지 그려볼게요 양수니가 이렇게 생각겠죠 어쨌든 미분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9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어디? 3. 3. 감소 구간은 분명히 닫힌 구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예요이 안에 열린 구간을 쳐 넣을 건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니까, A가 될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얼마 그래서? 3. 3. 유원 유, 유언, 유형 9. 극댓값이 이거... 또뭐 문제 같지도 않은... 이렇게 생겼지? 음, 네. 여기가 얼마래 극댓가7 <웃음> 7일에 자 일단 미분하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여기는 얼마? 예. 1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7 나와야 되는 거지 네. 마이너스 1을 집어넣더니 얼마가 나와? 2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2. a 즉 a 플러스 2가 얼마? 7, 7. 네. 그럼으로 a는? 오. 5 시간적 손해 유형 10 유형 몇 개니? 14개, 14개. 요거하고 정리할 시간 드리고 지우고 다시 할게요 네자 친구가 어불라블 어쨌든 3점 이렇게 생겼겠죠? 네. 네 2분 하겠습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3이잖아요 네 똑같잖아요 마이너스 1 1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부터, 1부터 3까지야 근데 한번 또 생각해보자 여기 변곡점이 한가운데 있을 거니까 0에 있겠지 1대 1대 1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2야.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야? 3. 그럼 예상되는 최대는 3일 것이야. 오케이? 예상되는 최소는 1일 것이야. 1일 때. 근데 혹시나 우리 불안하니까 마이너스 1도 구해보는 거야. 자 마이너스 1일 때 값을 가장 후에할 거니까 먼저 구할게. 너무 얼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5 3일 때 값은 얼마야? 27 마이너스 9 플러스 5 얘가 맞지? 그럼 1일 때 값은 1 마이너스 3 플러스 5 그러므로 최대 값은? 제길 이런 젠지 젠지? 이런 젠장 6 3 3 이런 젠장 당황하지 않고 당황했어요? 응 음.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주관님과 제가 기도드리러 갔다 오잖아요 <웃음> 자 항등식이 사용되는 형태들을 보자 자, 항등식을 사용하거나 항등식을 푸는 건 문제가 없거든요 이거. 근데 항등식을 사용해서 식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뭇에 관계없이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잖아항등식일 가능성이 높아 확통 빼고 앞에서 뽑은 그 색깔에 관계없이 뒤에 이건 독립과 관련이 있는 거지. 뭐 뭣에 관계없이 그때 여기 뭐 뭣에 들어가는 이 녀석이 주체야. 그치? 그러면 기울기에 관계없이 또 어떤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을 묵인할 수도 있습니다. 가려놓을 수도 있다는 걸.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합니다. 뭐 이런 표현들. 또는 항상, 뭐 이런 거. 그러면은, 두 직선이 있는데, 뭐 3X-2Y 플러스 4라는 직선이 있고요뭐 5X 플러스 4Y-2는 0이라는 두 직선이 있습니다. 이두 직선과 두 직선이 지나는 교점을 지나면서 그 교점을 지나면서 뭐 어떤 곡선에 접하는 직선에 대해서 묻는다. 그러니까 이두 직선에 어디를 지나? 네. 교점을 지나는 fx의 접선 또는 무슨 직선 이런 표현을 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표현을 했다. 눈 감긴다. 홍성고에 보니까 펜성. 입대를 시켜버린다 21사단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3x-2y-4 닥고 플러스 k배의 5x 플러스 4y 기억나요? 이거였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무슨 해석을 하라고 했냐면 얘를 한번 해석해볼까? 얘가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면 이 녀석이 0이어야 되고 이 녀석이 0이어야 되잖아 얘가 0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이 직선이고 얘가 0이라는 것도 이 직선인데 두 직선에 대해 동시 성립한다는 건두 직선이 그래프 상 같이 지나가다가 어떤 거? 만나는 그 점이 이걸 만족시키는 점이겠지. 근데 이식 자체도 몇 차식이야? xy에 대한 1차식이거든. 그러면 네. 그림이 뭘로 그려져? 직선으로 그려져.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 돼? 그이 녀석을 가지고 뭐 힌트를 끌어낼 수 있겠죠. 또는 뭐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뭐에 접한다. 그럼 외부의 점이 필요한 거잖아. 그때는 이 둘의 교점을 아예 구해버리는 거고. 오케이? 이게 뭐 예를 들면 이 직선이 이 직선이 x-y y는 x와 평행하다. 뭐 이런 힌트가 나왔어. 그럼 뭐와 엮이는 거야? 이거 정리해볼게 3 플러스 5kx 맞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4ky 플러스 4 마이너스 2k 는 0이지 얘가 얘하고 평행해 x 마이너스 y 는 0과 평행해 기울기가 두 직선이 평행하다 이거 분에 이거는 이거 분에 이거고 이거 분에 이게 아니다 맞니? 그래서 k값 구해주고 집어넣는 거였어 오케이? 두 번째 이걸 좀 확장하면 두 원이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쪽에 원방 하나가 들어갈거야 앞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행위를 한다면 또케이에또 다른 원 하나가 들어가겠죠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이 원도 만족, 이 원도 만족이니까 둘을 동시 만족하는 거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겠네. 근데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면 왜 원이었냐면 이식 자체가 X, Y에 대한 2차식이거든. 음. X도 2차, Y도 2차. 그리고 x 앞에 계수와 y 앞에 계수가 같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편... X제곱 앞에 1, 1 플러스 K y 제곱앞1 플러스 K 이식 전체를 1 플러스 K로 나눠버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몇 X 플러스 몇 Y 플러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원에 대한 표준형이 나온다고 근데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인면어떻 X제곱 Y제곱은 소거되지? 네. 그럼 몇 차가 돼? 1차. 1차 그럼 해석하자 두 원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뭘로 바뀌어? 직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뭐라고 불러? 공통현의 방정식이되 그래서 공통연구의 럼두원의 방정식 빼라고 얘기했어 이게 중학교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파트에 있던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유일한 도형이요. 삼각형을 제외한 유일한 도형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가지고 계시면 아직 수능 문제에 나온 적은 없지만 수능에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하지만 언제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처럼 수능에 직접적으로 낼 수는 없지만 늘상 따라다니는 산술 기하나 오케이? 네. 곱셈 공식 변형들처럼 수능에 직접 나올 수는 없지만 늘 물어보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는 그건 얘기를 할게. 책에 있지만 절대 안안 안 나오고 있는 아이들. 고등학교랑 코시슈바르츠 <웃음> 그거 몰라서 수능 문제 푸는데 장애가 있었다는 문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 최소의 정리. 그 정리 내용을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죠 요즘은 평균값 정리가 좀 대세라고 말씀드렸어요. 평균값 정리가 좀 되세요. 지은 김에 지은 김에 합시다. 야 이거 근데 뭐야 이거? 유형 10이 왜두 개야? 어머나 세상에 뭐, 이거 편집상의 문제야? 유형 10-2 어, 대표 기출 응? 아, 유형이, 대표 기출로 보여주고 싶은데, 유형이 네. 같다? 네. 어, 그 정도로 해석을 합시다. 그러니까, 대표 기출인데, 3점으로 되면 이렇게 쉽게 나오고, 4점으로 되면 좀 들어올 것이다. <웃음> 자, 최대값, 최소값을 어차피 가질 거고요. 그러면은 그림을 대충 그려봅시다. 얘를 미분할 거니까, 3x 제곱,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ax 아, 마이너스 아, A 제곱. 인수분해가 되겠죠. 네, 그렇죠.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은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 a를 양수라고 했나요? 그렇죠. 여기가 네. 네. 여기가 잡힐 건데 여기가 누구? 마이너스, 마이너스 a. a 여기는 3분의 a. 3분의 a. 비율 관계 만드는 거 귀찮으니까 어디까지 구해야 돼 우리는 음. a까지. 네. 그러면 여기 어디 a가 있다라고 봅시다.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일단 다 집어넣어야 되네요. 네. 자, 최대값이 M, 최소값이 얼마큼 최소값은 얘를 넣어서 A를 구해라 이 얘기네. 자, 최소값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3을 넣을 건데 원래 식이 어딘데요? x 세제곱 플러스 네, AX제곱. 배고파서 그래요. 마이너스 네, A제곱 x, x 플러스, 플러스 2. 이. 음,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네. 27분의 A세제곱 플러스 9분의 A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A세제곱 플러스 2가 얼마야? 3분의 미안하다. 27분의 14, 아, 14. 양쪽에 27을 곱하여 정리해주면 오디오가 비면 안되니까 계속 떠들어야 돼서 이렇게 되겠죠? 네. 좌변은 마이너스 5a 세제곱이고 넘어갔더니 마이너스 30이네요. a 세제곱이 얼마가 나올까? 40이네요. a 세제곱은 8. 그럼으로 a는 얼마? 2. 우리가 2. 마이너스 2. 2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원래 식에다가 2를 다시 돌려주고 마이너스 2를 넣어봅시다. 여기는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8 사라지고 여기 8 10 이를 집어넣었더니, 8, 8, 8, 8, 2. 얼마? 10. 음... 됐어요? 네. 그럼 최대값 얼마다? 10. 어우나 틀렸는데? A를 더하래요. 어머나 세상에? <웃음> <웃음> <웃음> 배고파요. 2에 뭐 지울게요. 5, 6.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이 여기다앉아계시니까안 본다? <웃음> 분명히 같이 수업을 하고 영상을 보라고 말씀드린 친구들이 다섯 명인데 조회수가 다섯 개가 안 나오면 뭐지? 가장 먼저 대답한 사람이 제일 의심스러워 두 3차 함수야 FX도 3차, GX도 몇 차? 3차 어, 둘을 어, 곱하면 몇 차가 돼야 되니? 네. 6차가 돼야 되지? 네. X-1을 제곱, 녹차 이런 거 말고. 어... 드립 그만할게요. 죄송합니다. <웃음> GX는 최고 차한 개수가 3이고요. GX가 2에서 극대를 갔는데. 근데 생각해 봐봐. 야, 둘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 둘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노나 음. 갔잖아 그러니까 인수가 지금 영인자가 6개잖아. 3차니까 영인자가 3개 3개밖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맞니? 응. 그러면은 GX가 어디서 뭘갔는데 2에서, 극대. 2에서 극대를 이에서 극대갔는데 근데 2라는 숫자를 가졌을 때와 안 가졌을 때로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GX가 2라는 숫자를 가졌다고 쳐보자고 GX가 2라는 인수를 가졌다면 최고차항 3이고 뭐 X 마이 1을 한 개를 가졌다면 이를 뚫고 지나가야 될거 아니야. 그럼 극대 가지안가죠안가죠 안 근데 만약에 이를두개 가졌다면 이를두개 가졌다면 이에서 극대를 가지려면 이에서 스쳐야 되는 거지. 그럼 그 다음 만나는 게이보다큰 데서 만나야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x-3밖에 없지. 그러니까 gx가 x-1을 갖는다면 이거야 그럼 gx가 x-1을 갖지 않는다면 Gx는 3으로 출발하고 x-1과 x-3으로만 구성되어야 되겠지. x-2는 안 가질 거니까. 네. 그러면 한 놈을 더 가져야 되는데 그한 놈이 누가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1을 더 갖는다면 1에서 접하잖아요. 1에서 극때네요 네. 그럼 1은 아니죠. 그럼 얘를 갖는다면 그림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1은 뚫고요. 3에서 접하죠. 괜찮아? 알아들어 네. 그럼 요 극대가 여기가, 여기가 2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요게 1대1이었나? 생각해보면. 우리 비율 관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잘랐단 말이야. 세 칸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아닐 것이다가 믿어져야 돼. 근데 선생님 모르겠어요. 그럼 이게 미분해서, 미분해볼게. 전개도 하고. 일단 미분하자. 3. x-3에 제곱 더하기. 3. 6. x-1에 x-3이잖아. 네. 그럼 x-3으로 묶이잖아 3. x-3으로 묶었더니, x-3에 플러스 2x-2. 즉, 3x-5. 3이랑 3분의 5. 여기 3분의 5 잡혀야지. 그러니까 얘는 아니란 얘기 GX 바로 세팅 끝 GX가 세팅 끝났으니 모두 끝나야 돼 Fx. FX는 3분의 1에 x 1을 2개 x 3을 하나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네. 그럼 g 0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1차의 계수만구하면 되네요 f 0어 아, f 의0 그러니까 f의 1차 1차의 계수 F8명은 1차의 계수니까 복잡해요. 그냥 전개하실 분 하십시오. 3분의 1에 얼마입니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거든? 어, 선생님저 선생님 믿고 1차의 계수를 구할래요. 네, 이렇게 이렇게잖아요. 7인가? 네. 그럼 3분의 7이네 됐죠? 네. 야 오른쪽에 fx-f의 절대값이 씌게 x는 a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거 왠지 어제 봤던 69-2번이 떠오르는 생각 아니야? 69-2번이 떠오르면서 밑에 보기를 딱한 그림을 딱 봤는데 69-2번과 굉장히 유사한 그림들의 진행 형태로 보이고 있지. 네. <웃음> 69-2번보다는 수월할 거거든. 번호상 문과가 아니라 이과 24번에 있긴 하고 어쨌든 24번 라인이니까 그렇게 막 어렵다 라는 느낌은 안 나질건데 일단 여기까지 정리 예. x 3제곱 음. 마이너스 3x F. 제곱 마이너스 네. 9는 네. k로 보는게 낫겠죠? 네. 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돼야 돼? 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 오케이. k가 어딜 지나야 돼? <웃음> 극대와 극소 사이를 지나야 되겠지? 네. 좀 이따 해도 되는 거였잖아 꼭 말을 이렇게 끊어야 되겠니? 네, 자, 다른 데서는 이렇게 설명도 할수 있어 k를 왼쪽으로 넘겨놓고 네.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음수가 돼야 한다라는 설명을 할 수도 있어 나는 k를 넘기는 방향을 좋아해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진짜 많이 본거 아니니? <웃음> 진짜 정말 귀찮아 보이지 않니? 어? 아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일 거잖아 네 3하고 마이너스 1이잖아 <웃음>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마일마삼 뚫고 6. 6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6. 27, 27, 27, 마이너스 27 맞지? 네 알았어 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웃음> 아우 진짜 이, 이 사이로 뭐가 지나가면 돼? K, K. 그 K의 범위는 5보다 작고 마이너스 27보다 크잖아 그럼 네. K의 최댓값은4어 응. 계속 5인데 오, 5인데 오, 오, 오, 오, 오, 오. <웃음> <웃음>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너 수능 물때 옆에 가서 그거 아닌데 그게 <웃음> 아닌데 자 일단은 그 아래에 있는 fx 마이너스 3gx가 0 이상이다 로 바꿔볼게요 식을 근데 fx 쪽에 마이너스 k가 붙어있으니까 k를 넘겨주면 되는 형태겠죠 네. k를 넘기면서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x3제곱이죠 x3제곱에 마이너스 6x제곱부터 이 지금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9x 맞나요? 플러스 30에 넘어가 k 이렇게 되네요 됐죠? 진짜, <웃음> 진짜 너무하다 싶지 않나요? <웃음> 플러스고 맞나? 마이너스. 마이너스고지, 너무하니까. 네. 그치. 그, 그래, 저걸 많이 봤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잖아. <웃음> 똑같은 그림이야, 똑같은 그림.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네. 1. 여기 얼마야? 네.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네. 마이너스 네. 1부터 네. 4까지니까 결국은 여기에 있는 최솟값이 중요한 거는 k보다 위에 있을 거니까 네. 최솟값 얼마야는시나다 네. 이거 나올 거고 이거 더할 거니까 3이겠네요 네. <웃음> 네. 됐어요 네. k는 이 밑을 지나거나 이 위를 지나도 되는 거니까 k는 네. 3 이하 그래서 k의 최대값은3이 네. 네. 편집자 센스 있었다 유형 14, 다시 1. pt가 뭐야? 마이너스 -t t제곱. 마이너스 -t t제곱? 플러스, 플러스 4t. 4t. 뭐가? va가 0이 래잖아 네. 그 그러니까 vt는? 마이너스 t 플러스 a는? 2여야지 0이지. 네. 끝났네? 와... <웃음> 이게 4점이야? <웃음> 그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야... 참. 아 2015년 수능 2015년 6월이지 이거 네. 2015 수능이 되게 쉬웠어 음... 되게 쉬웠어 이과때 등급이 100점이었을걸? 음... 92점? 뭐 96점 이렇게 나왔는데 100점, 표점이 130점밖에 안 됐던 애로 기억나. 수학 100점이면 표점이 보통 160까지 치솟아야 되거든. 와. 이과 수학 1등급이 130점대가 안 됐던 걸로 기억나는 최고의 무수능 중에 한 번. 쉬웠어. 보이잖아. 이게 4점이야. 유형 14-2.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얘기죠. 일단, PT가 T세제곱 플러스 AT제곱 플러스 b t 예요 T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VT 구해야 되지. 운동 방향 바꾼다. 왜인지는 어제 다 얘기했다. 그지? 네. 얘가 어디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네. 1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2에서의 가속도는 0이다. 했으니까, 가속도는 물었으니까, AT는 6t 플러스 2A. 2a 근데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6이겠네 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2로 바뀌겠지 네. 그 다음에 t가 1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했으니까 0 돼야 되네 네. 그래서 b는 얼마? 9 그냥 이 범위는 쉽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웃음> 이형 11. 2 미안하다. <웃음> 아, 오늘, 마가 꼈나. 4차 함수야. fx 몇 차? 4차. 어. F 프라임 3분의. F'5를 프라임 구하래 그냥 B를 구하는 거니까 뭐 문자 하나 정도는 남아도 괜찮다 정도로 볼수 있어 그한 문자에 대해 정리가 될 거다 라는 느낌 오케이 네. 자 Fx는 2에서 극값을 갖는다 Fx는 2에서 극값을 갖는다 F'2는 프라임 0이고 2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 다음 어디에서만 Fx 마이너스 f1의 절대값이 오직 어디에서 x는, x는 a 즉 a는 2보다 큰이 순간에서만 미분이 안 된다 딴 데는 미분이 다 된다 자 미분이 되는데 극값을 갖는데 사차함수가 함수, 극값을 2에서 가질 수 있는 형태를 떠올려 볼게 일단은 사차함수가 극값을 갖는다 했어 무조건 같기는 해자 이런 형태가 될수 있죠 첫 번째 그 다음, 이런 형태도 될수 있죠. 그 다음, 극 값을 하나만 갖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첫 번째. 여기 이거라고 하면 가장 편하니까. 여기서 이겠죠 자, 그 값을 하나만 갖는 경우는 이쪽에 주춤하는 경우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F1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F1. F1보다 크고 작은을 나누는 게 이렇게 접는다는 뜻이거든. F1을 기준으로. 이렇게 적어 미분 가능하지 않은 곳이 얘가 생기지 음. 이가 생겨버린다고 그럼 이거는 안돼안 음. 안 되는 거야 그럼 예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2라면 그럼 여기가 1이라고 해볼게 1이, 1이 여기쯤 여기쯤 있다가 1이 여기면 이렇게 자르잖아 네. 안 되지 당연히 1에서 네. 안 돼버리는 상황들이 생겨 그럼 그 1이 1이 뭔 일이 생겨야 돼 1에서도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1인 상황이 된다고 볼게요. 그리고 1에서 접어봐. 그럼 1에서 아무 일도 안 생기지. 네. 1에서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미분 안 되는 게두분다 생기지. 그러면 다른 것도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어떤 상황이 될수 있을까. 어떤 주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가 가능성이 음. 큰데 내려가다 어제 했던 그 모양 음. 여기가 2고 여기가 1인 경우 딱 자르면 매끄럽게 접히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잖아 네.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네. A. 네. 맞지? 네. 그러니까 뭐가 이 높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지? 네. 그럼 네. F에다 A를 집어넣으면 F1과 같은 거네 음. F1은 F1가 돼야 되네. 됐나요? 네. 그리고 F1에서는 주춤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Fx의 그래프거든? Fx의 그래프? 그럼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감소, 감소, 증가니까 감소, 감소, 증가 이런 형태여야겠지 여기가 1, 여기가 뭐? 2 맞나요? 네. 그래야 감소감소 증가가 될거 아니야 그럼 F'X의 프라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F'X는 프라 최고차항 몰라요 X-1을 두번 가져요 X-2는 한번 가져요 됐니? 그리고 아까 뭐라고 랬어 F'에 프라 B를 구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특정 문자 하나는 남아있어도 상관없다고 나 여기서 구해야 될게 K인데 K는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네. F'3 4K 보네. F 프라 F' 은는16 곱하기 3? 2. 정답 얼마? 12. 12. 어제와 같은 거야. 그림 그리는 건데 특이점을 갖는 순간들이 있다고. 그 특이점을 갖는 순간들이 극값을 갖거나 주춤하는 순간들이지. 어제와 오늘 공통은 뭐였어? 주춤점에서 뭔가 해결이 된 거지. 이 그림은 이 그림은 생각해볼게. 여기를 2로 잡고 여기를 1로 잡으면 접었을때 여기서도 미분 안되고 여기서도 미분 안돼 그럼 여기를 1로 잡으면 미분 안되는 곳이 없어 다돼 그치? 그럼 1을 여기 가운데 잡으면 이쪽에서 안되니까 그럼 여기서 잡아도 안되잖아 이래서 1에서. 그러니까 1에서는 되게끔 만들어야 돼 1에서 접었는데 미분이 되게끔 만들려면 1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는거지 1에서 x는 1에서 접힐건데 1과 만나는 곳에서 접힐건데 접을건데 1이 아닌 a에서만 미분이 안된다 했으니까 1에서는 미분이 돼야되지 네. 그러니까 1에서 어떤 일이 생겨야 돼. 이래서 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여야 된다고 또는 이렇게 이, 이러, 이런 상태지 그니까 러 1이 될수 있는 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라고 그 상태로 접는 건데 이렇게 접으면 미분 다 되고 여기다 접으면 미분이 두 군데서 안되고 여기가, 여기가 1이면 2는 갈 데가 없고 그러면 이렇게 주춤이 되면 어떻게 돼? 여기가 2인데 1은 없고 그럼 나올 수 있는 그림은 여긴데 여기가 2 1이면 접었더니 이쪽 이쪽 안되고 여기 이 접었더니 다두 군데 안되지. 그럼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얘밖에 없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기억해. 나는 이제 이렇게 접근할 거야. 자 1에서 무슨 일이 생겼지. 네. 1에서 분명히 절대값이 접혔고 1에서 접혀서 올라갔으니까 1이라는 곳에서 미분이 안될 가능성이 농후하지. 근데 이래서 미분이 된다며. 그렇다면 일에서는 무슨 일이 생겨야 돼? 주춤하거나 접혀 올라가거나 이렇게 아보리거나 위보린 상황 둘 중에 한 군데 즉 극대극소 또는 주춤이 세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려보자. 그럼 여기가 이거였으니까 이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네. 이게 이였으면 여기서 여기서 이거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거지. 괜찮겠어. 그리고 이 A는 A에서 미분이 안 됐으니까 A라는 순간에는 극값을 가지면 안 되는 순간이지. 그렇지? 미분에서 0되는 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주춘도 네. 하면 안 되고. 근데 이게 오차로 나오면 어떡해요?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맛은 없었다. 정리 부탁합니다.